본주기에서 지금 나와서 예. 첫 번째 잎이 생겼네요이 예. 예, 잎에 생긴 이 새끼. 이걸 예. 띄신다는 거죠. 이 아. 예, 뿌리가 나왔죠. 아, 여기 뿌리예요. 예. 오,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걸 떼신다. 자, 띵글을 보겠습니다. 이. 띄고 나면 예, 깨끗해져요. 깨끗하죠. 어, 깨끗한데 예. 상처가 난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예, 약체를 약체를해야 된다. 가요. 특히 지금 상처 난 부위를 예. 소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 뭘로 소독하세요? 뭐, 스프로곤스포로곤 네. 그걸 주로 많이 쓰는 편이죠. 어떤 효과 때문에 이렇게 상처가 빨리 안 묻는 건가요? 스포로곤은 크로라스 망가니즈 50%가 들어있는 제품인데요. 이 크로라스 성분 자체가 탄저균 세균에 대해서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네, 저는 지금 경남 사천에 딸기 육류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육류 작업을 지금 하는데 요즘은 런너를 작업할 때 잎을 뗀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를 놔두면 탄저병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탄저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자, 오늘은 그게 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몰랐을까? 딸기 육묘 10년. 10년? 예. 여기 양이 얼마나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약 50만 주 정도. 50만 주? 네. 예. 주로 이게 어디로 나갑니까? 주로 뭐, 우리 요갓내 감내. 예. 갓내 아, 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 이게, 늘늘 꽂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넌? 예. 는 이유는 왜는거요어 이게 나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마음대로 꽂히잖아요.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 하나 정리해서 이래놓고 나면은 여기서 뿌리가 나중에 다 나와요. 아 그런 식으로 지금 화분 음, 하나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 나오면은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또 유인해서 나오고 네. 또 유인해서 또 받고. 나중에 다 바꿔나면 아, 그럼... 또 일일이 하나하나 손으로 다 꺼내야 돼요 아... 예. 주기에서 지금 나와서 예. 첫 번째 잎이 생겼네요 이 예. 예. 잎에 생긴 이 새끼 이걸 예. 띄신다는 거죠? 요거를? 아... 예. 요 뿌리가 나왔죠 아, 여기 뿌리에요? 예. 아,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걸 띄신다 띵고. 자 띵글를 보겠습니다 네. 띄고 나면 예, 깨끗해져요 깨끗하죠. 아, 깨끗한데 예. 상처가 난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약체를. 예, 네, 약체 된다. 거기다가. 예. 아, 그렇게. 네, 벗어놓을 거지. 그런 식으로. 예, 고체가 있죠. 여기서 뿌리를 내, 내린다? 예. 아,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이걸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얘를 뛰나요? 예. 뛰어야 되겠죠. 겁나. <웃음> 아 이때 빼고 네, 자 이거를 여기죠 예 이렇게 꽂는다 예자 아 그다음 근데 시간 많이 걸리겠어요 이거 그렇습니다 야 이게 딸기 그냥 먹는 게 아니구나 <웃음> <웃음> 예 이건 기계화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전부 손 인력 음, 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 손이 많이 가시겠어요 아예 어, 감당이 안 됩니다 <웃음> 이 손이 예 요즘 인건비 비싼데? 많이 비싸졌죠. 네. 예, 그 인력이 힘들어서 일이 제대, 제때, 제때 정리가 잘안 돼요, 요즘에는. 오늘 이만큼 작업을 했으면 오늘 또 저녁에 방제를 해야 돼. 음. 특히 지금 상처 난 부위를 예. 소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 뭘로 소독하세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스프로곤? 스포로건. 네, 그걸 주로 많이 쓰는 편이죠. 어, 그걸 왜 사용하세요? 아, 그뭐 특별히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교육에서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제 사용한 결과 다른 타 제품보다도 써보니까 조금 난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게 좋아집니까? 그 상처 부위 치유된 게그 네. 예. 다음에 이제 예방 차원에서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네. 예, 뭐 제가 뭐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농사 짓다 보니까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스포 로그는 언제부터 쓰셨어요? 지금 쓴 지가 한 2년 정도 됐네요. 2년? 예.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 다른 제품을 썼죠. 근데 효과가? 그때 것보다도 지금 좀 나으니까 계속 스포로곤을 써야 겠죠 <웃음> 예. 여기는 1톤을 가지고 250짜리 두 봉을 붓습니다. 예. 흐뭇하게 치면은 그 약물이 뒤에까지 쑥 들어갈 수 있도록 음. 흐뭇하게 칩니다. 따로 만들어 주셨네. 네. 예.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와서 만지더라도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아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예. 이거군요. 그거? 예. 예스. 소화제래요, 소화제. 예, 소화제입니다. 예. 보이신 거예요, 이거? 이건 따로 관리를 해가지고, 예. 그, 다른데 재생하는 봉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 예. 이건 따로 농약병과, 예, 항시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아 예. 특히 우리 농민들이 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환경. 아, 환경을 생각하세 예. 아 우리 후손들에게 물리줘야 되죠. 아. 예. 자, 약을 칠정에는 항시 바람을 등지고 아, 바람을 등지고, 등지고. 그래 본인데 약이 안 맞아야 되겠죠. 네, 전체로 더무하게 때문에 이렇게 상처가 빨리 아무는 건가요 스포로는 크로라스망간이즈 50% 가 들어있는 제품인데요 이 프로라스 성분 자체가 탄저균 세균에 대해서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런너를 꼽거나 할때 상처 부위가 나고요 런너를 끊을 때 이때 상처를 통해서 탄저균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방제를 가장 잘 해주는 약재가 되겠습니다 탄저, 탄저병이 이탄저 강한 건가요? 네, 탄저병에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약재 중에서는 치료 효과는 가장 뛰어나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계통의 탄저약보다도 더 효과가 뛰어난 치료 계통의 목적의 약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딸기 말고 또 어디에 쓰수가나요 딸기 말고도 스포르고는 곰팡이성 병에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곰팡이성 병에 잿빛 곰팡이 병, 인가루병이라든가 뭐 이런 병에도 굉장히 뛰어나서 약한 30여개의 작물에 등록되어서 판매를 하실 수 있는 특히나 제일 첫번째는 탄저병 두번째는 곰팡이병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